마리맘 옥상정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명절아리를 끝내고 옥상에 돌아온 마리맘입니다 여러분 명절아리가 뭔지 아세요? 명절때 제가 어린 시절에는 명절 스트레스라고 들 많이 했는데 이제 그 시절은 다 지났어요. 다 지났는데 명절 아리가 뭔가 했더니 음, 명절이 돌아오면 쓸쓸한 거 그걸 제가 이번에 너무 뼈저리게 느꼈답니다. 늘 명절이면 찾아갔던 명절 아니래도 찾아갔던 저희 엄마 엄마가 안 계시는 명절을 처음 지내봤잖아요 근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쓸쓸함 그 쓸쓸함이 저를 엄청 아프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 계실 때 잘하세요 잘했다고 생각했지만 못한 것만 떠오르는 그런 시간들이 더라고요 그러는 사이 우리 다육아가들이 많은 상처를 입었더라고요. 명절 그 쯤으로 인해서 많이 뜨거웠잖아요. 그 뜨거운 걸 통해서 화상도 입고 깍지도 막 생겨서 지내 멋대로 깍지가 춤을 추고 아주 이 화분 저 화분을 다 침범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두 배로 고생하고 있는 중입니다. <웃음> 이제 제 영상을 봐주세요. <웃음> 그리고 이 아이들은요. 얼마 전에 응? 제가 분갈이 한 화분들인데요. 저의 실수로 추석 연휴 동안 여길 나오질 못했어요. 옥상에를 근데 화상 입은 애들이 그래도 이 안에 들은 화상을 덜입었더라고요 제가 노지에 조금 훈련시켰던 애들이라서 근데 화상 입은 애들은 저쪽에 따로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완전히 까맣게 탄애들 너무 많아요 보세요 이렇게 까맣게 다 화상들을 입어가지고 저번에 오팔리나 엄청 예쁘게 붕... 뭐야 입꽂이 해서 이런 건데 이렇게 화장 입었어요 지금 얘네들 먼저 집으로 데려가서 아침 저녁으로 제가 살펴야 될것 같아요 응급 애들은 수시로 의사가 붙어 있어야죠 제가 다육이 의사까지는 안되지만 그래도 쥐하로 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그냥 방치하고 며칠 동안 연휴라 없이고 안아버린게 제 수시, 실수였던 것 같아요 어, 세상에 이 초록이가 이렇게 새까맣게 되고 진짜 너무 속상해요 진짜 다 탔어 음, 지금 보세요 이거, 이거. 이게 탄게 언제 돌아올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아이고 진짜 그래서 얘새 바구니 네 바구니는 아마 오늘 집으로 데려가서 베란다에서 제가 수시로 살펴야 될것 같아요 나머지는 멀쩡한 애들은 노지에 월동, 아니, 월동이 아니고, 노지에 더 있게 하고요. 아유, 정말, 속상해요, 속상해. 이런 상태랍니다.